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한이고 경희대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. 현재 바로AI에서 비즈니스 플래닝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비즈니스 플래닝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마케팅, 영업계 등을 배우고 이를 바로AI에 접목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출근해서 우선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요. 사장님께서 아시는 게 되게 많고, 영어로 답변해 주셔서 좀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케팅, 그 다음에 영업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고, 점심 먹고 나서 세미나나 발표 등을 통해 자기가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래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이거 이름말 해도 되나? 좀 타조 닮으신 것 같아요. 두 상황이 너무 이쁘셔가지고, 보면 <웃음> 벌써 진짜 너무 타도 잘맞셨어요 <웃음> 편집해주세요. 얼굴 빨개진다. <웃음> 퇴근하셨죠? <웃음> 처음에 프로그램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, 그때 프로그램 배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,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특히, 후대도 한 대를 거의 부셔먹을 뻔해서, 아, 이거 나 이러다가 도비가 되는 게 아닌가,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, 막걱정 했었는데, 잘 해결돼서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다양한 걸 배워서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 살도 많이 쪘습니다 <웃음> 인턴 활동하기 전에는 제가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좀 뱀파이 형 인간이었는데 인턴 활동하면서 이게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팀원들 보고 자극 받아서 발전된 모습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 말도 빨라지고 사투리도 나오고 막 그래서 발표가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프레니닝영역상 사장님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잠도 못이었는데요 이게 발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그런 걸 극복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밝고 좋은 분위기가 장점입니다. 또한 인턴 준비에 대해서 되게 많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셨는데요, 이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첫 번째 달은 이제 TP에서 어떤 걸 배울지 다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었고, 이를 통해 BP 올라와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발표할 건지 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배워야겠구나라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이 수서역 근처에 있다보니 출근길이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치워가지고 진짜 한 번은 지갑도 잃어버리고 좀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TP에 관해서는 이 냉각수가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한 복장을 입고 왔으면 좋겠고 BP에 대해서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는대로 해서 많은 걸 얻어가길 바랍니다 바로 AI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이걸 잘 접목해서 좀 견문이 넓어진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ring AI, ride on Bring AI right on 바로 쳤다만 달려도 이렇게 흐려 보이지 진짜 좀 사람이 흐리게 생겨서 <웃음> 어떡하냐 어디, 어디 사람이세요? 저, 전라도 광주사입니다. <웃음> 너무 긴장돼 버려가지고, <웃음> 허물락기 힘들어요, 지금. <웃음>